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스테치팩코리아는 복지 제도가 굉장히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리후생과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 스테치팩코리아는 2015년에 인천시 영종도로 회사를 이전하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 생산시설을 이전한다는 것은 참 상당한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주요 고객들이 좀... 이탈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은 이후에 우리가 회사의 내실을 다지고 투자도 진행하고 또 지속적으로 고객과 컨택하고 또 신뢰를 얻어서 지금의 이런 어그 회사의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 지금 그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서 어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 인상과 어 성과으로 좀더 많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대졸 초임 신입사원들에게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어 결과로 많은, 어 우수한 인재들이 회사에 들어오게 됐고요. 아울러서, 어,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에게도 거기에 합당한 그런, 어 보상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패코리아의 조직 문화와 노사 문화는 어떨까요? 예, 그 스테치 패코리아의 조직 문화는 어, 다른 타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가족적이고 오적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 과거에 현대전자로부터 어, 시작한 그러한 대기업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착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입사한 많은 직원들이 어, 현대전자의 문화와 아울러서 글로벌 기업의 문화까지 이렇게 어, 섭렵해서 어, 상당히 조직 문화는 타 기업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어, 어 작년부터 시작한 그런 직급 및 호칭 체계의 간소화를 통해서 직원들이 어, 보다 소통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고요. 리더들과의 간담회, 엔지니어들과의 경영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하간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임원 및 부수장들이 휴가 직원들과 소통한 계기가 되고 있고요. 매니저들도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탄탄한 복지 제도와 수평적인 조직 문화, 평등한 교육 제도 등만 봐도 일하기 좋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혹시 현재 진행 중인 포지션이나 어, 곧 채용 예정 중인 포지션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스테치팩 코리아는 2015년도에 어, 경기도 이천에서 인천 영정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직원 수는 약한 22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스테치팩 코리아의 인원은 약 4,400명 정도로 두 배가량 성장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회사는 시스템인 패키지나 RF나 5G나 오토모티브나 다양한 반도체 의 사업 확장에 비즈니스를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로 두 배가량의 인원이 증가가 됐고 앞으로 향후로도 인원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회사는 매년 대규모의 채용을 진행해 왔는데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도 어 저희 회사는 1,500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또 그것을 실행해 옮겼습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첨단 기술 개발과 생산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저희 회사는 한국 내에서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확고한 기업으로서 자리 잡을 것을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